가수 박창근이 팬들의 환경정화 활동에 깜짝 등장해 화제입니다. 지난 13일 박창근 팬카페 포근이에 따르면 박창근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인천 중구 을랑동왕산해 수욕장에서 팬 10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된 환경정화 활동 행사에 예고 없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두터운 패딩 옷에 모자를 쓴 일상복 차림에 목장갑을 끼고 2시간 동안 쓰레기를 직접 주었다고 하는데요. 팬들은 전날 오후 청주에서의 단독 콘서트 일정에도 이날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한 박창근에 대해 감동이 밀려온다. 존경할 수밖에 없다. 팬이어서 행복하다 등 수백 개의 댓글로 응원했습니다. 박창근은 이날 오후 4시 인천 미추홀구에서의 용연한 놀자 공연에 앞서 팬들의 행사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창근의 팬카페 포근이 회원들은 환경정화 활동 등 봉사 활동은 물론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활동을 이어가며 박창근의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3월엔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2,300만 원을, 8월엔 수재 위원금으로약 4,000만 원을 희망브리지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지파운데이션을 통해 1,000만 원 상당의 생리대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콘서트 티켓 기부는 물론 지역별 모임을 중심으로 한 기부활동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박창근은 tv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하기 전까지 환경, 빈부격차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일깨우는 다수의 자작곡을 만들어 왔습니다. 데뷔 초엔 소외계층을 위한 거리 공연을 10년 가까이 하기도 했습니다. tv 조선의 예능 프로그램 국가가 부른다의 고정 출연 중인 박창근은 이달 19일 일상공연과 12월 3일 4일 서울공연으로 8월부터 시작된 전국투어 단독 콘서트를 마무리합니다.